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브이올렛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긴 하긴 했는데 오늘은 정말 브이올렛의 찐 후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처음 영상을 찍었을 때는 그냥 맞고 나섰을 때의 느낌? 정확한 약간 아웃컴을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웠고 또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사실 좀더 있긴 하긴 한데 그걸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브이올렛 -E 같은 경우는 이 대옥시콜산이라는 2차 담즙산 성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 지방을 비가역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파괴를 시키고 그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조직에 약간 좀 탄력을 생성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. 1차를 맞고 나섰을 때의 느낌은 약간 좀 얄쌍해졌다 이런 느낌이긴 하긴 했지만 출스카프 같은 거라든지 저희가 엘르 같은 것도 쓰고 있고 그 슈링크도 쓰고 있고 뭐 다양한 장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시술과 비교했었을 때 V 올렛의뭐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느낌은 사실 크게 받진 않았어요 왜냐면 V 올렛이 사실 붓기가 저는 처음 맞고 나어서한 10일 정도 갔거든요 만약에 좀 약간 사회생활 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10일 동안 붓는다는 거는 꽤나 불편한 거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환자분에게 막 적극적으로 권했거나 이 시술이 괜찮다 이렇게 장려를 하진 않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나이살 때문에 처음 커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를 한번더 맞았어요. 그 턱선을 기준으로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게 보통이 한 1cm 상하가 되는 거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제가 조금씩 주사를 해봤거든요. 한줄 이렇게 쫙 깔아봤더니 붓기도 훨씬 덜하고 붓기가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이면 사라졌던 것 같아요. 턱선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아 정말 이부위올렛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사실 엄마가 저 도와주신다고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그동안 시술을 못 해드렸어요. 어느 날 저희 엄마의 턱선을 봤는데 정말 아이들의 동화책이나 나올 법한 200살 된 약간 거북이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짠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브이올레 되게 좋은 것 같아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오셨어요 저는 2cc만 시술을 했지만 우리 엄마는 좀 약간 강력한 시술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4cc를 시술을 했어요 맞았을 었때 엄마가 굉장히 아파했어요 타이레놀 드시고 약효가 보통 6시간 정도 가잖아요 딱 떨어지고 났었을 때는 통증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 4오 5일쯤 됐었을 때 엄마가 목이 너무 붓는다고 했어요. 근데 특히나 갑상선이 있는 부위가 많이 붓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여기 왜 이렇게 갑상선 있는 부분이 붓지? 좀 신경 쓰인다.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다행히 한 1, 2일 뒤에는 붓기가 사라졌어요. 근데 이 부위 올렛의 금기 사항에 보면은 갑상선이 있는 곳에는 시술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호르몬을 자극시켜서 뭐 갑상선 수치를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있긴 하긴 한데 우선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주사를 피해야 하 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더니 붓기가 많이 가라앉으면서 내가 어 엄마 이거 좀 좋아졌어라고 일주일 쯤부터약간 눈이 띄기 시작했거든요. 그리고 이 차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팔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차를 못하고 있긴 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조금 더 시술을 하고 나서 다음에 엄마의 전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 브이올레주 성분이 예전에 PPC에 사용했던 약물하고도 동일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복부에도 시술을 해봤어요. 근차한지 지금 일주일 조금 지났는 근데 아직까지 스칠 때마다 통증이 있고 기침을 하거나 막 이러면 복부가 한번 꿀렁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, 어, 배아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애도 두명 낳고 나이도 40대 중반이니까 이 약간 뭐 지방도 있기도 하긴 하지만 처짐이 같이 동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짐이 개선되는 느낌에 약간 감동받아 가지고 2차 시술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한 3차까지 시술을 하고 어떤 느낌인지 브이올렛 또한 3탄을 몇달 뒤에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이올렛 -E 같은 경우는 지방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하는 게 효과적이고 근데 또 이런 갑상선 기능의 문제뿐만 아니라 약간 켈로이드가 심한 피부 같은 경우도 이 시술을 못 하긴, 하긴 하거든요. 아무래도 피부 안에다가 좀 염증 반응을 좀 많이 일으키니까 켈로이드 때문에 약간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켈로이드성 피부다 라고 하면은 이 주사를 피하는 게 어, 맞는 것 같아요. 나에게 이 주사가 맞는지 한번 찾아볼 때 금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빠르게 효과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브이올렛을 -E 맞아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4주 간격으로 보통 두세 번 정도 권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어, 지금까지 브이올렛의 -E 찐 후기, 금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,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